이 스포츠가 관식하시는 분들은 잡아놓고 올해 7년차 이상 5년차 이상이라고 노린다고 죠 근데 로비씨은 수평으로 수직을 때려버려요 발목으로 잡는다고 타자에해서 둘셋 암조장 누르는게 아니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무술 같은 문약이죠 그래서 이가 프레이시 아저씨가 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불안하시면 가래를 입 시계와 옷을 입고 마사지를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. 네? 근데 제가 옷을 입고 시계를 풀는 상황 어떡하고? 나는 거예요. 이 정도는 그냥 기본 베이직으로 하겠다.